좀빡게매봄야 불안 좋은 듯. 요 나가 저남 얘가 좋아.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롤 정령을 잠급시다. 날럼 불안 너무 살기 게만듯 나가 오. 새로운 하수인들 보여드리죠. 뭔데? 나이스 일요일 미츠왕 좋다고? 미츠왕이 약간 깜부가 애매했던 거지 성능은 좋았어 가지고. 아, 감넘 치는군요. 레벨업 나갈게요. 좋아, 좋아. 날 <웃음> 아! 롯 이부저신님 겠어한발날해겠어 할까 아주 탁과만 해적 하이 자고 판단 을 폐허 만들 라고 그러니까 밝견달 라고 더사는건 손해 같아피는 사도 손해 아닙니까？이번 판은나 가고 뭐고 그냥 멀록 쪽이날것같 은데, 이 게임 말잘하시는요용량 별로 효과 를좀 다시 보자. 발동 시킵니다. 내턴이 끝날 때 양옆에. 그러면 개산이네요기네요노마 아, 쏘졌네나 깝패. 딜이 너무 약해. 매번 이게 는 에바. 나이스. 아, 개처 맞을 것 같은데. 블록을 사는 게더 좋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피드 약하니까 세게 가 나이스 아, 좋아, 대안 좋다. 아! 네. 도 제발 부르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수인들이군요. 아 온, 쌈, 못 발랐다 발랐어야 되는데 까비 아하이 리로이 뭐야 개쓸모없이던리새로나우 카드들이야? 뭐 좋아요 잘 풀리면 근데 토, 조합 쓰기가 좀 어렵네 잘 풀리면 좋은데 붙잘은 되게 높다 나이사 아.. 아.. 근데 네, 기분 나쁜 괜찮아, 웃보 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어우, 잘 싸운 것같은데 아, 이 맨날 이러더라. 얘, 이 맨날 이래? 제일 센 거한테 말라, 맨날. 다음 턴에 좋은 멀록을 뽑아 봅시다, 그래요. 만나겠다새 니로이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얘도 팔아. <목소리> <목소리> 언제나 동전 하나는.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있지 <놀람> 하수인을 잘 골라보세요 <놀람> 아이런 아깝네 야 이거 갈름버크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완전 뭘로 갇혀졌을 때만 좋은데? 야, 정말 작은 친구로군요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 리드 브라운. 아이 잭키스. 동날먹 온 날먹으로 가버려. 오케이. 사라졌어요? 어, 백 대형. 어. 좋아 <웃음> <웃음> 음 할게 없네 얘네 둘은 쏴야 돼이로이가라끼기 안되도 될거야 나 믿어 세, 나 충분히 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요뭐 하나는 발랐고. 아, 이씨. 근데 이렇게 잘 싸워. 오케이. 이긴 거같아요 이급교 하나면 이겼지. 테스트 한번 빨구요. 뿌뿌.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니로의 아르거스 를 걸어야 될 것. 같다. 아니 아왜안 죽었어? 테스가 이겼어? 아하하하하하하하허허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완전 전설급 인데요 수 있지요 황금 하수인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올라섰군요 2뒤로이 아이아 이게 너무 안좋아 야 첨도 안치면 이런네 휴! 시못파니까 이게? 전통 망겜이라고요. 그게 증장입니다. 그게 어. 얘들 1타로 해서 도발 걸리 얘를 따고, 가비 지금 손못 깔아주고, 아! 맞다. 아! 괜찮아. 끝! 아이, 좋습니다. 갤, 끔했구요 오늘 날 먹대던 흠님. 끝!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